오늘 기 계절에 꼭 필요한 네. 농민한테 꼭 필요한 원투세 번째 세 번째 주제를 바로 <웃음>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슈퍼 측정입니다 슈퍼 측정 네 슈퍼 측정입니다 네, 이 슈퍼 측정은 <웃음> 우리 에센파마하고 추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질소 인상가리 2 2에10 1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도 2%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고토는 오오 고토가 네, 5가 됐네요. 네, 5%까지 올렸고요. 논 전체 중에 군데 군데가 데가 아연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아연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연도 1% 넣어가지고. 아연이 1%. 네, 네 이게. 축조 10이 지금 나오는 비료들 중에 아연이 들어간 비료가 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네네. 축조 비료 중에서는 네. 아연이 무려 1% 들어간 비료가 네. 없었다는 거. 네. <웃음> 그리고 기존 SM팜, 뭐 붕소 0.5, 철, 망강, 구리, 몰리브덴, 미량 요소 다 들어가서 어, 무려 13가지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런 비료가 드디어 나오, 나오는 거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웃음> 야, 드디어 공동구매가기 또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저희가 지금 경북 구미에 우리 슈터농부 농장에 왔는데 자 여기 s m 우리.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제1탄 SM팜 네. 기비고요 네. 그죠? 완효성 네 무려 6개월을 가는 그죠? <웃음> 밭에서는 뭐한 4, 5개월까지는 충분하게 4, 네, 5개양는 공급을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온 게 SM팜 슈퍼추비 네. 슈퍼추비는또 농민에게 또 많은 사양들을 받고 있는데 <웃음> 저,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는 드디어 모내기의 계절이 돌아, 돌아왔는데 네. 요기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SM파암 같은 경우는 가리가 이제 황산가리가 들어가면서 네. 어,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면 분진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네. 황산가리 때문에 근데 이제 측조 1비용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곤란하다? 에, 에, 가, 네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네. 그냥 비료 살포기로 살포하셔서 그냥 심으시는 건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 이제 그래서 측조 12기형 분진이 이제 안 나게끔 그다음 압축을 시키고 강도를 강하게 해서 그렇게 했죠. 필요 음. 측조 슈퍼 측조, 음. 네, 슈퍼 측조를 이제 선보이려고요. 여러분 무내기의 계절에 꼭 필요한 네. 농민한테 꼭 필요한 원투 세 번째 세 번째 <웃음> 시작이 바로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슈퍼 네. 측조입니다 슈퍼 측조 네 슈퍼 측조입니다 이 슈퍼 측조은 우리 SM팜하고 추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질소 인상가리 22에 10, 1은 똑같구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칼슘도 2% 들어가 있구요 네그 다음에 어... 고토는 오오 고토가 네. 5가 됐네요 네 5%까지 올렸구요 그 다음에 그... 황 황? 아 네, 황도 2% 황도 2% 추가 네그 다음에 그 모를 심고 아무리 비료를 줘도 노랗게 해서 비료를 빨아먹지 못하고 그 그런 현상들이 아연 결핍이 많거든요. 아연 결핍. 네, 간척지라든지 아니면 염분이 좀 많은 자리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이렇게 그 아연 결핍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또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금기가 많은, 염분이 많은 네, 지역 염분 많은 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자리들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농가분들이 왜 저기 비료를 줘도 색깔이 왜 노랗게 깨어나질 못하지?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농가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러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농협에 가서 황산 아연을 모래랑 같이 조금 섞, 일대일로 섞어가지고 그런 자리에다 또 이렇게 섞어 뿌려주라고 음.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아연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이제 질소 흡수를 확할수 있으면서 색깔도 진 녹색이 나면서 살아납니다 아... 예, 그런 논 전체중에 군데군데가 그데 아연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걸그 아연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연도 1% 넣어가지고 아연이 1%? 네, 네 이게 축조시이 지금 나오는 비료들 중에 아연이 들어간 비료가 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네네. 축조 비료 중에서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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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웃음> 야, 드디어 공동 구매 가격권 시작됐습니다. 네. 이 측저 비료가 필요하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쌀값도 지금 좋고 지금, 지금 뭐 심기를 하셔서 가을에도, 가을까지 쌀값이 계속 아마 유지가 계속 될 거거든요. 이야, 오늘. 네. 상황이 아주 좋은데요? 네. 네. 그 농가 분들, 이제 SM팜 써보신 분들이 또 농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그... 조금 가격을 투자, 비료 가격을 조금 투자하셔서 농산물 어, 200평당 반가마 200평당 반가마 어, 더 생산할 수 있다? 쌀 20kg, 그 나락 20kg 아니면 뭐 40kg가 하나 더 나오면 이야. 지금 정에서 7만 3천원, 7만 2천원, 3천원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상 하는 곳도 있고 네. 반가마 20kg만 더 나오게 되면 비료값 나옵니다 <웃음> 농사는 투자다. 네네. 농사는 투자다. 그죠? 그 밭작물도 계속 이렇게 그 같은 자리에 똑같은 걸 심으면 연작을 하듯이 벼도 계속 그 질소 인산갈이 고토. 음. 아니면 좀더잘 나오면 이제 붕소. 음. 오대원소 양분을 먹고 큰 벼랑 열세 음. <웃음> 가지 골고루 에, 먹고. 열세 가지 반찬이랑 식사를 하시는 거랑. 음. 어, 어떤게 어잘 크실지는 농민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웃음> 종합선물 세트네요 그죠? <웃음> 다 들어가있어 네, 네. 질소인산가리 비분도 기존 뭐 지금 나오는 어떤 비료들보다도 비분도 높고요 아. 제일 중요한 질소인산가리도 높고 음. 그 다음 뭐 칼슘, 고토, 아연, 유황 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규산도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어 마이너치는 못했고요. 1.5% 규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칼슘과 규산이 들어가면서 그 배가 튼튼하게 크겠죠? 이야 이거 뭐 그냥 1 3대 원소가 아니라 네. 꼭, 꼭 필요한 것들을 꽉꽉 눌러 담았네. 그렇죠. <웃음> 대단합니다. 네 황이 또 들어가 있으면서 막뭐 맛, 향, 때깔 특히 이렇게 뭐 일품 일반 쌀 말고 어, 향기 나는 찹쌀, 향찰. 향기 나는 찹쌀. 아, 뭐 향기 나는 쌀, 이런 종류들은 음. 그 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겠죠. 기대가 되는 우리 네. 슈퍼축조.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웃음> 슈퍼축조를 그럼 언제부터 공동구매 하실 건가요? 어, 지금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농수산TV 밴드에 저희가 그 사진이랑 그 다음에 성분 표시 다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비료를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농가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언제쯤 받아볼수 있을까요? 신청하면. 어, 너무 일찍 배송을 하더라도 어. 집에 마당에 한캔에 재놓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비료를 만들어서 5월 한 초부터, 음. 네, 5월 한 5일 지나서부터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전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에 저희가 비료는 만들어 공장에서 아마 생산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연락 주셔서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셔도 되고 5월 달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홍사 짓는 분들의 네. 희소식 네. 지금까지 이런 비료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슈퍼 측조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5월부터 이제 모심기의 계절에 꼭 네. 필요한 이 슈퍼 측조를 우리 슈퍼농부가 <웃음>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네. 많은 관심을 어, 주시고 그리고 이 비료를 통해서 농사 잘 지셔서 올해 벼농사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웃음> 쌀값 한참 좋을 때물 들어올 때 너를 열심히 지으셔야죠. 지저이죠 예. 네. 네. 자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 Yeah.